사장님. 으이 누구요? 어이 사장. 어? 어 사장님. 에, 뭔가 왜요?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요? 아니 어, 뭐 머리에 키조개를. 뭐라했슈?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와들 아, 그래요? 음 뭔가 조금 더 클리어해진 것 같은 느낌? 뭐 뭐라는 거유? 양아 그렇다고 머리에 키조개가 달렸다고 말하면 어떡해? 아니 그게 그냥 아니, 넘어가자. 머리카락이. <웃음> 뭐유 머리가... <웃음> 오늘 뭣도 뭐 냈는디? 아니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은. <웃음> 뭐라 이슈? <있슈? 웃음> 아니 아니 머리 스타일 멋있다고. 예. 네. 이 멋있쥬? 예 아유 뭔날줄 아시네 이이. 사장님이. 그쭈그쭈예예그예 어. 예, 그, 예. 아니 저희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사장님. 이 고기 사러 온겨? 혹시 난이 못 봤어요? 나니네를 왜 나한테 찾아요? 나니가 없어졌대요. 아니 사람이 사라졌다니 뭔 소리요? 나니가 없어졌다던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니가 없었대요. 맞아요. 아니 환장 허겄네. 어제부터 못 날리요. 어제 밤에 혹시 뭐수 상한 거못 보셨어요? 오빠쇼 나는 하루 종일 여서 고기 손질하느라 밖에서 뭔 일이 나도 보는 게없슈 어쩐담 난...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요? 할짱 할짱 거리는 사람못 봤어요? 아니 이 쨈만한 섬에서 수상한 사람 볼게 뭐가 이슈? 아니 고기 배달 가야 하는데술에는 없고 섬에 온 손님은 사라졌고 아주 큰일 났구먼 고기 배달은 또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 정육점이니께 저 고깃집에 고기 갖다 주러 가야죠양아술의 음...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 어, 그 없어진 거 찾으시던디 그, 강생희 씨, 그, 술에 있잖아요. 예. 그, 술에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누가 봤대요? 그, 카페 사장님이. 예. 그, 술에 해변가에 있는 걸 봤대요. 아니, 내 술에가 해변가에 왜 있는 겨? 모르죠? 한번 가보실래요? 저도 말 듣기만 해보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이고, 환장하겠네. 알았슈, 알았슈. 나는 그러면 술에 가질러 가면서 이제 마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그, 옥한의 동생, 네, 한번 찾아볼게요. 아 감사해라. 이. 예. 아무리 봐도 강생씨는 착한 사람 같은데. 아니, 내 가게에 계속 있을 거요? 아이 같이 걸. 가요, 같이 가요. 양아, 우리 마을에만 가고, 신촌신구나한번더 하러 가자. 그래, 그래. 우산 좀 써요, 머리 빠져요. 저는 아직 많아서 괜찮아요. 강생씨나 조심해요. 아유... 뭐라했지? 나 야, 머리... 아유... 앞에 있는 거안보여요 아유... 예예예... 예, 예. 아, 보이죠 보이죠 예... 아... 아... 아니 저 놀리는 게 뭐여? 아이... 놀리는 게 아니고... 애가 지금 동생이 없어져서... 헷갈득해서 그래요! 열받자녀? 아유 얼른 얼른 가서 그 수련아를 찾아오세요! 피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가유! 아이 참. 아유... 찬. 아유... 강승씨가 나빠... 우는 거요... 그래, 야, 한 가닥, 앞에서 한 가닥이라고 하면 어떡해~ 어 아, 뭐야, 뭐야, 난이... 난이 찾았다는 저아니요 이거? 나 어, 받아볼게, 내가 받아볼게... 받아, 받아 받아 받아 <목소리> <목소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지난 감사제 사건에 대한 발가락 감식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이장님 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 이... 여 이... 이... 장받아 이... 잉요 에? 그 똥바이장님 맞으시죠? 아나 나가 이장 맞아요? 초록색 뚜껑에 빨대가 있잖아요. 아아 예그 DNA 감식 결과 그 DNA가 논리박씨의 DNA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곧 선으로 출동하겠으니 논리박씨를좀 격리해 주십시오. 무시요? 아 아니 아니 알고 써 있냐? 이이 일보소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다야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그럼 감식밥 말이면은... 그럼 치치 씨한테 누명 씌운 게 논리박씨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13, 아니... 14, 15... 어등게 논리박씨네. 어떻게 자기 발가락을... 음. 음. 그래서 신발 신고 아니나봐. 어? 혹시 올... 논리박 그냥반 우리 난이도 납치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빨리 해변 가로 가보자 양아. 내가 이양 받는 가만 안줄 거예요. 내가. 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자. 응, 응, 응. 내가 이것을 그냥 내가 가만 안둘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을 납치해? 아니 근데 납치했다고 해도 애를 어디 났대? 이좁은데 그분 그러니까 사. 잠말요. 내가 아니. 여기 섬을 아침부터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난이가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봐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여기 대가에 누가 두고 갔다 혀서 찾으러 왔구먼요. 이장님 어안바쁘요왜 여기에 있남? 여기 남파선 폭파시켜서 자네들 치울 건디. 위험하니까 다들 불러다주. 아유 지금 어떻게 알것쉬알것 쉬. 언니 내 사랑. 뭐? 뭐? 아나그쪽 누구? 누구 없어? 뭐야 뭐야 뭐야? 나니 소린데? 뭐요? 나니 목소린데? 이거 그 관광객 씨 목소리 아니야? 관광객 씨 저. 아따 일어났떻게 저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여기서부 가면 좀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구하러 가야 되나? 난 수영을 못 해요. 아이고, 아니, 어떡해요? 아니. 어떡해요? 나 설탕 나 녹아서 안 돼요. 아유, 이 사람 진짜 아유, 그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유, 자기 다리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나도 이거 수영 못 하는데. 아유, 진짜 야! 76회 감사제군자네 치치 씨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일등을 가르채 이건 말도 안돼이안 되는 겨. 난 리긴 레시피가 뭔지 꼭 알아 야었어아아아이고 아이고 내 발가락. 아이고 아파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요, 나 진짜 아니요. 아, 아니, 내가 한건 맞는데, 이럴려고 온건 아니었어. 아, 아니, 그래서, 고난이네를 납치한 범인은 누구라는 거요? 당연히 저놈 아니요? 그래를 저놈이 끌고 갔대자니요? 저놈이지. 와, 마 사람 참못믿겠구만 저런 사람인 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거예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Oh no. 세상에 언니 아싸 아이고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나도 몰라... 나 자고 있었는데 눈떠 보니까 남파선 안에 갇혀 있었어 어쩐지 점내 코골이 소리가 안 들린다 했어 뭔 소리야 나 관구라 내가 놀리박 그냥만 설탕 코팅을 싹다 벗겨버렸어야 했는데 올리박 스 그렇게 안 봤는데 왜날 납치했을까 아나 이거 아유 이거 사과도 그러고보면이 리박이네는 눈빛부터 쎄슈늘 음. 뭔가 보고 있는디 또 아닌 것 같고, 이? 참, 네좀 음침 혀슈, 그쵸 어휴, 그좀 그 눈인지 안경달인지 색부터 약간 좀 깔라풀한 것이 의심스러워서 관광객 친구들이 왔다간 뒤부터는 또 UCC인지 뭔지 자꾸 할 거라고 뭘 그렇게 사다 나르더라고 원래 뭘, 그니까 그렇게 숨기고 있는 놈이 요란한 법이요. 그러게 말여. 시친의 뒷담만 하고 다닐 때부터 좀 껄쩍 지으냐 슈? 아니, 혹시, 다른 사람들 뒷말도 하고 다닌 거 아뇨? <웃음> 그, 사실, 강생이나네 뒷말도 했어. 그, 지치씨 고개 잘 다룬다고, 세하다고 얘기할 아, 때좀 얘기했어. 아니, 진짜 이거 화나네요. 큰일 날 사람이구먼. 아 원래 떼까치들은 뭐 한번 쓱 보면 잘배운단께요치치씨도 떼까치니까 금방 배운거겠죠 맞네 때가치? 맞어 이나 학교 동창 때 알던 떼까치도 하나 있는디 그 친구도 지금 도시에서 의사여 그치들이 똑똑하다니께 음. 그그 그 리박이 욕심이 그렇게 많긴 했어도 잘까라 그래 남의 음식에 어우 끔찍혀 끔찍혀 어좋아할거같아요어 좋아하지 말아요 아유 아, 진짜 아, 야, 참어! 야, 야. 어. 그 아우. 마멜 할미도 그랬자녀 아니! 아이고 진짜 옆에서 아우. 토를 하고 그려? 아유... 괜찮아? 바다에다 해 바다에다! 어. 아유... 어우, 나는 비위 안 좋아서 아유. 저런 거못 봐요 아니 나... 그러면은 그... 강생씨 혹시 어제 이 예. 그... 놀리박씨 그... 수면제 가져갔어요? 아니요? 놀리박씨가내 수면제를 갖고 있어요? 응? 그거 수면제 강생실 거예요? 이? 응? 음? 수면제를 왜 갖고 있으신 거예요? 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먹는 뒤 고기 사장님한테 빌려준 게 있거든요? 근데 왜박깥에가 가지고 있다? 응? 음? 딱 봐도 그 리박이 내가 너 먹인 거 아니야? 아, 나 아니야? 푸른가? 없어지고 그런거 뭐, 그런 딱딱 맞는 거 보니 너 리박이 그치가 그렇게까지 했어? 그 리박씨가 아까 강생희씨 내가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응! 음, 수면제강생희씨가 가져갔을 거라고 그랬다던데. 근데 그게 그 수면대 지금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 있는디요? 그거 마멜 할머니네 지금 집에 있어요. 가게에 있어. 마멜 할머니 그거는 뭔 일이래요 또? 그거 마멜 할머니가 잘못 드시고 그고 졸다가 불낸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그 마멜 할머니가 그랬자녀. 이? 누가 자기 음식. 자기 음식에 소금을 한대방셨 어, 넣었다고. 그저 그저. 네, 그거 소금 아니, 넣은 봐. 것도 그렇고 수면제 넣은 것도 그렇고 다 논리박이 아니오?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세상을 너무 세강경 <웃음> 네. 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러게 세강경이 좀. 에, 근데 갑자기 그걸 왜 끼셨어요? 뭐요 이거 선글라스인디 아니 밤인데 선글라스 를왜 써요? 아이고 해가 음. 졌구먼. 요즘 아유, 젊은 자, 친구들이 자꾸 유시 c 인지 뭔지 한다고 자꾸 저려 아니요. 이거 나 육지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온 거요.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젊은 아유, 놈이 어른을 패네. 아유 죄송해요. 놈이 때려주지 않네 이거. 죄송해요. 이 <웃음> 짧았어. <빨리 잘 부서. 웃음> 아니 근데 이장님. 아까 냥이랑 저랑 신고 전화한다고 회관에 갔는디. 응. 음. 마음에머니 관이 없던데요? 맞아요. 뭐? 장례시간다 하지 않았어요? 신고 신고 아니었어요? 장례식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아니에요만날 힘쓰는 거 하는 날은 나 시키더니 이장이 혼자 옮겨 슈? 뭔 소리요 내가 그런 거 있을 때 당연히 강생이 시키는디 우제 저녁에 할미 옆에 있다가 인사도 좀 하고 넋두리도 좀 하고 뚜껑도 잘 벗어주고 나는데 뭔 소리요? 관이 아예 없던데요? 그러니까 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던이 아니 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나올 때 분명 있었다가 아침에 나올 때도 있었어! 음? 아니 근데 치치씨는 어디있다 왔어요? 예? 어, 잠깐 화장실. 아똥 싸구나. 응. 아이고 아이고 손 닦아슈. Of course. 비 온다고 이제 손안 닦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디. 그런 사람 아니쥬? 뭔 소리예요? 닦았어요. 이 <놀람> 예, 음, 아주 참... 깔끔하고만. 아이고 마을에 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은 어디 갔어요? 할머니 관. 내가 <람> <나> 어디 갔어요? <람> 갔어요? <람> <람> 아니, <람> 할머니. 할머니. 거만 나는 우선 아니 그 분명히 그 무거운 거니까. 그 어디 멀리 옮기진 못했을 거니까 나는 말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오거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봉석반은 우리 편의점에 있는데 웬 도둑놈이 관을 훔쳐가. 그들이 나랑 같이 가서 찾아봐요 미와요이이 알거슈 알거슈. 아니, 아이고쇼, 아이고쇼. 아이고, 아니 관광객 양반들 우선 큰일 있었으니까 양반들은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마을 소라는 저희가 <웃음> 나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예, 들어가요 어, 우리 키조개씨도 들어가세요 야야 얘들아 너네 데릴러 온다는 그 배는 어디 안 오냐 오늘 떠났지 내가 납치당해서 아우 나냐 아우 아. 어, 근데 빨리 납치당야지 빨리 와봐 나한테 나한테 사안 깨라 하루 더먹어요예 예. 예스 아따 나냐 양아 고생 많았다 아이고 내, 내 아유, 동생 그래. 아이고 아 스치님도 잘 됐어요 범인이 논리 박실해요 온나 그 나니 씨괜찮아요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치치 씨도 뭐가 마녀가 네. 어쩌고 어쩌고이래가지고 아유 그동안 손님도 뚜껑 키고 힘들었겠구만. 맞죠. 그게말워 아휴. 이제 아유, 우리 이제 펜션으로 돌아가요. 가자 아, 고생 많았다. 다들 아침부터 아유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갑시다, 갑시다. 응. 나 치치 씨 고기 덕지 먹고 나는... 싶어요. 난 그렇지. 오늘 입맛이 없어서 예. 못먹겠어야 구라! 구라 진지 어? 마! 구라! <웃음> <웃음> 아유 근데 우리 내일 배 타고 나가면 은 헤어지니까